받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팀장이 됐는데 자기 아랫 사람이 자기보다 똘똘하대. 그래뭘 제의하고 해도 너무 자기보다 많이 알고 똑똑해서 그것 때문에 질투가 나고 되게 두렵대. 자기가 팀장인데 자기가 더 똑똑하다야 되는 걸 붙잡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얘 진짜 훌륭한 사람은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을 거느리려면 그사람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되지. 절대로 무시해서 못 거느린다. 네가 진짜 훌륭해지는 길은 똑똑해지는 길은 네 혼자 다할 수가 없는데 그게 가짜 똑똑이다. 재주가 열 가지, 백 가지 많은 사람은 자기가 다 해야 돼 무슨 일을 할수 있겠어? 수많은 똑똑한 사람을 거느리는 어리석은 현자보다 못한 거다. 그렇잖아, 몸뚱이 하나인데 그래서 네가 걔를 인정해 주면 너를 따르고 너를 위해서 다할 텐데 거느려라. 응. 인정을 해 줘라, 잡아라. 그래서. 너는 너보다 훌륭한 사람을 거느리며 그게 진짜 인재다 이랬거든. 내 옛날에 대통령들 그걸 할줄 알았어. 잘 들어.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도 머리가 나쁘다고 아무리 그랬지만 그 사람이 대통령까지 하고 그랬던 건 훌륭한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야. 자기가 그걸 거느리고 그리고 말이 없이 계속 잘 듣고 듣는 거를 잘하고 자기 주장보다는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이 말을 따르려고 했고 전두환 씨가 그걸 잘한 사람이야. 전두환 대통령 지금 태어나서 이망공부라면 나는 그 사람이 옛날같이 안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이걸 몰랐기 때문에 옛날에는 무조건 이기고 뺏고 돈 걸려 그 사람도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프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오직 그거를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엄마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불렀대 뭐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뭐 이런 노래 부르면서 많이 울었대 술 먹으면 그러니까 그 아픔 때문에 빼앗긴 아픈데 엄청 뺏으려고 살았고 근데 최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대통령 어그 머리가 나쁘겠냐 응. 그래서 그 사람 대통령 할때 아무것도 모르는 군인이 경제가 잘 굴러간 이유는 다 전문가를 불러서 자기보다 낫다 싶으면 통으로 다 바뀐 거야 이게 보스 기질이 있는 거야 일일이 입을 대면서 내가 더 잘났다고 하면서 그러지 않았거든 내가 아는 게 없는 거 인정해야지 대통령 할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응. 군인만 해서 뭘 아는 게 있겠어 나보다 나면 인정해 준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일을 했잖아 자기보다 선배고 자기보다 윗사람이었던 장성들이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충분히 자존감 갖고 일하게 해준 사람이잖아 에너지가 셌던 옛날 대통령도 그렇지 그렇지 근데 가면 갈수록 현대인의 에고가 어때 에너지가 작아져 왜 어떤 에너지가 제일 작을까 다 사랑받고 싶어 막 애기들이 그걸 쓰면서 잘하면서 그걸 버리게 돼 자꾸. 아 나만 사랑받고 싶고 뺏으면 아무도 내 옆에 안 있는구나 알고 좀 나눠줘 사랑을. 얘도 인정해줘 그러면서 같이 사는 법을 배워. 사회성이지 그치? 그러면서 진짜 큰 인물은 어떠냐면 다 주는 아기들이 있어. 다 주고 오. 걔가 진짜 자기를 좋아하게 따르고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렇게 타고난 아기들은 그 에너지가 센 애들이야 그런 사람이 사업도 하고 큰일도 하는 거야 근데 나만 사랑받겠다는 아기는 누가 그 옆에 있겠어 다 사랑받고 싶어 모든 애고는 다 인정받고 싶고 근데 나만 사랑받고 싶은 애는 절대 남을 인정 안 하거든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이 없고 끼케야 사랑받는다고 그냥 결혼해서 소신민으로 가정 이루고 그것도 못 살아요 부부끼리도 서로 사랑받겠다고 싸움박질을 해요 골부리고 그 자식한테도 사랑을 못 줘서 나한테 오는 제자들, 아기들 중에 보면 부모 노릇 못 해갖고 자식한테도 사랑 못 주고 그 자식으로 태어나서 또 사랑 못 받았다고 비지고 맨날 가정부라있고 이렇게 사는 거야. 핵심이 뭐냐 하면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 그게 뺏느 애고라는 걸 알아야 돼. 그게 가해자라는 거. 엄청 무서워. 나를 성장 안 시켜. 나중에는 사랑을 못 받게 돼. 다 본인 받게 돼.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거. 사랑 못 받는 거고 인정 못 받는 거거든. 모든 애고가 제일 무서워. 다 깨달은 사람이 아니야. 이상황는다안 깨달았어. 음. 깨달은 사람은 사랑 못 받아도 좋고 인정 못 받아도 좋지만 깨닫지 않은 애고는 대통령부터 저발단에거지까지 사랑만 주면 다 하는 거야. 인정만 해주면. 얼마나 내가 사랑 덜 받고 남을 인정해주고 내가 진짜로 죽을 수 있느냐 가식 떨면서 사랑해주는 척 소용없는 거야 에코는다 알아 술을 써도 진심해야 되거든 그거를 할수 있을 때큰 인물 되는 거야 여러분 그거 못 죽이잖아 그 집착을 정말 그거를 그게 사랑받고 싶은 집착을 왜못 죽이냐면 그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앵고거든 내 뜻대로 될때 사랑받는 느낌이잖아 그걸 못 죽이잖아 양보 못하잖아 죽어도 응? 그걸 잘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야 그걸 잘할수록 마음공부를 통해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 그래서 옛날 대통령을 보면 많이 듣고 양보하고 세종대왕은 진짜 대단한 왕이지 진짜 똑똑해서 자기가 능력도 있지만 대신들이 어리석어서 자기 말을 안 들을 때는 그걸 설득까지 하고 왕이 그냥 해? 안 하면 죽여 이럴 수도 있는데 성군과 폭군의 차이는 그거야. 설득했단 말이야. 인내심이 엄청 강했어. 끝까지 인내했어. 그냥 잘라버릴 수 있는데 인내하는 거랑 내가 잘리지 않으려고 인내하는 거랑 또 다른 문제야. 신하가 인내한 게 아니라 왕이 인내했다고. 그런 점에서 되게 멋있는 사람이지. 능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 대부분 사람 보는 안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도력이라는 게 이렇게 맡겨보면 알아. 여러분 일만 에보면 자기가 다 하려고 움켜지고, 이 지도력이 없는 아기야. 너무 무서워서 남 시키지도 못하고, 자기가 붙들고 개발세발 하는 아기.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한테 조언도 받고,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을 자기가 이렇게 도움을 구해서 할수 있는 아기, 리더십이 있는 아기. 안 되면 되게 하는 사람. 음다 모든 걸 동원해서. 이게 리더십인데, 이때, 자기 사랑받고 싶은 마음,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다 굽혀야 되거든. 남한테 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 굽혀야 되잖아. 열등감 느끼고. 그렇지? 나 이거 못해. 나 열등이야. 도와줘. 이걸 해야 돼. 낮아져야 된 거야. 낮아지는 걸도할수 있어야 큰 그릇이야. 남의 말을 듣고 내가 꺾고 따라갈 때 내가 죽어야 되거든. 자아가 죽을수록 큰 인물이야. 그래서.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대통령들을 보면 점점점 자아가 센 현대인이 그럴 수밖에 없어. 다 자아가 세지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을 건드리기가 힘들고 똑똑한 사람이 있질 않지. 말을 해도 안 듣네. 내가 보면 빤히 보여. 어 잘못되는 게. 근데 본인이 말을 안 들어. 이러면은 하긴 너뭐 생각해봐. 여러분도 내말안 듣잖아. 아직도 안 듣는 아기들 있잖아. 잘났다고. 나는 웃겨 가끔. 진심 웃겨.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 왜 그렇게 고집부려? 그냥 오직 사랑받는 느낌 올라오면 죽음통기 돼서 집착으로 따라가고 내 말을 안 들어. 제자 중에 심지어 도망가잖아. 나를 거의 10년을 알았나? 7년을 알았 7, 8년을 알았던 아기가 여자 생기니까 그 여자 말 한마디에 도망을 가. 참 죽어도 깨닫겠다고 나를 따르더니. 그게 어떤 마음이야? 진심이야? 가식이지. 성살기가 그런 거예요. 오직 나 사랑받고 싶은 밖에, 없는, 마음밖에 없는 거야. 성에 대한 집착, 사랑받고 싶은 집착. 다안 보여. 이제 가서 지굴 고생을 하고 징징 거려야 되는 거지. 음. 그렇게 어리석은 게 이거야. 당장 코앞에, 생각해. 지금 달콤해. 지금만 달콤하지, 나중에도 달콤할 것 같아. 이게 바보가, 때로 바보여. 여러분도 그러니, 그, 그 권력이 좀 있으면 자기가 엄청 대단한 줄알 텐데, 그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뭐 대통령의 위정자들이 고집을 안 부릴 수가 없는 거야 응? 애고들은 다 자기 고집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건 고집이 없어야 돼 애기가 돼야 고, 지혜로운 거야 애기들은 고집 없어 근데 요새는 고집부린 아기들 멍청한 아기들도 많이 태어나지만 옛날 아기들은 맑은 아기들은 고집 없어 좀줘 그러면 예! 이렇게 주고 남이 보면 멍청한 거 같은데 그게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지 응. 그럴 때 에너지가 세져요. 음, 근데 반대로 고집 부리는데 에너지가 센 사람은 가해자 살기가 센 거라 그 가해자 자기를 쳐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비운이 많은 게 뭐냐면 진짜 그리시 큰 에너지가 센 거보다는 자기 살기가 세서 자기를 치는데 점점점 살기가 세지네. 대통령들도. 애고가 세지니까 현대인이겠지. 참 문제지. 여러분이 그래서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남을 다 지배하고 싶고 무조건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나 사랑받고 싶은 사랑받았다는 그 느낌 거기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할때 얼마나 무서운 가해자인 줄 알아 그게 열등이라고 하는 거야 진정한 열등이 나는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 되게 두려워 너무 무서워 어떻게 될지 알거든 저 가해자 때문에 자기가 어떤 신세가 됐고 어떻게 남을 아프게 하면서 살지 알거든 여기서도 이야기가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가 보이거든 여기 도반들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그걸 참 아무리 아는 게 어렵지. 그걸 봐야 돼요. 그게 자기의 그릇을 결정하고 자기의 그 마음이 자기의 그릇만큼 대접받는 거야. 근데 이 어리석은 애고는 자기는 되게 어리석은데 높이 위에 있겠다. 열등일수록 그래. 자기 능력을 몰라요. 그릇이 커지면 자기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아 준대로 받아들이고 수능해. 근데 열등이가 쎄수록 어때? 아래로 내렸다고 느껴지면 자기가 아래에 있다고 느끼못 참지. 그치? 사랑만 받겠다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고집부려. 그래서 아무도 못 때리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노동력과 인력을 가졌어. 그럼 10만원 받고 만족해야 되는데 열등이가 쎄면 자기는 100만원짜리라고 그래. 그러면서 막 물고 뜯어. 덤벼. 똑똑한 아기는 어떠냐면 자기가 200만원짜리면 100만원짜리라고 생각해. 이거는 정설이야 내가 본 모든 아기가 그래서 멍청할수록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니까 불만이 많아 지금 내가 받은 어떤 지기와 돈과 이런 것들이 나한테 부족하다고 느껴 더 가져야 된다고 그래 근데 내가 본게 아우 이게, 이게 더 줘야 되는데 얘는 참 능력이 아까워 이런 아기는 오히려 아, 내가 참 과분한데요 이래 그러더 그러니까 이쁜 거지 이게 공부를 할수록 점점 이쁜 애가 되가 되게 유능한데 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욕심을 안 부려 근데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욕심만 배 밖으로 나서 무능에 빠졌는데 불평만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위했겠다 그래서 쫓겨나는 거야 사실은 뭐 노동법 어떻게 해서 사측에서 못내쫓게 한거 그거 순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사장이 병신인가? 어떤 악이 그러더라고 사장이 그렇게 붙잡는데 나가지 말라고 더줄 테니까, 자꾸, 왜? 아니, 나가면 손해야. 얘 없으면 큰일 나. 그럼 붙잡게 돼 있는 거야. 벌써 나가라. 이럴 때는 너 쓸모없다는 거야. 그럼 자기의 문제인데, 그, 고용주칙이 그런다. 그걸 노동의뭐재수 이게 사실은 약자 구제책이긴 하지. 사회 제도니까 받아들이지 마. 마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틀린 거예요. 무한 경쟁인 거야, 그냥. 자기 에고를 그래서 계속 죽이고 자기가 상대에게 쓸모있고 필요한 사람이 되야지.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가해자인 줄 모르고 다 허용해서 무능해지고 쓸모없어지고 나 그냥 인정해라. 그게 때로 등신이고 열등인 거야. 응. 여러분 열등이 보십시오. 뭐 랜선 제자님이거나 아직 입문한 지 얼마 안된 분들은 괜찮은데 직계제자 그래도 몇백 명은 되죠. 열심히 공부해서 10년 정도 나를 따라온 제자분들은 제발 좀좀 좀 봐. 난 너무 두려워. 어떻게 해, 5년 이상만 되면 그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되는데 자기 등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거야. 그것 좀 보세요. 그것 좀. 꼭 보기 바랍니다. 그 가해자의 두려움 꼭 보세요.